사도행전 41번째 시간입니다. <웃음>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임한 성신 강림에 대해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한석달 가량 이렇게 듣고 와서 지금 40강의 내용이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웃음>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그 고넬료 가정에 초빙이 되어 강설하는 중에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성신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자들에게 사도가 복음을 선포한 것과 울로 그들에게 성신이 내리신 것은 참 여러 가지로 증명.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우리하고도 우리 관계가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구속사적으로 보나 그리고 언약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그리고 성신을 받는 무리들의 입장으로 보나 아주 특별한 의미가 담긴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전유물들의 종속이 되어 살아가야만 어, 하던 이방인들에게 이제 독립적인 일이 생겨서 이제 독자적으로 그 행보를 할수 있게 에, 네.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네. 물론 아예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상관이 없는 그런 독립된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네. 주님이 이제 각 지역에 이스라엘과 직접적인 그런 뭐 종속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이제 본문을 제가 읽고 자세한 내용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신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신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대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신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주물 그 말이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토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할래자들 앞에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교제하게 된 경위를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사건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말을 시작할 때 본문의 일이 났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신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말을 시작할 때 성신이 저희에게 임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이제 보금을 증거하기 위하여 시작하셔서 바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았지만 강설이 아직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즈음에 강설이 멈춰졌다고 했는데 지금 그 강설의 초두 부분을 듣는 자들에게 이렇게 성신이 강림 하신 것입니다 음.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았다는 것과 만유의 주대신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증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의 권세를 행사하실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면서 죄사함을 믿어야 할 것을 말할 때 오늘 본문에 성신 강림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제 성신 임한 것이 최초의 사건인데요. 이것을 보면 성신강림이라는 것이 화평과 죄사함의 복음의 선포와 관련이 있다. 이게, 이게 전부인 건 아니지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화평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죄사함의 복음을 들었을 때 저들의 의식이 깨워졌고 억눌렸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선택된 백성들도 아니고요, 이방인들이니까. 저들에게는 언약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런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되고, 그 의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됐는데, 그런, 그런 속에서, <웃음> 아, 이제는 이제 새로운 구속사 안에서 새로운 단계가 전개되가지고, 그 화평게 되는 복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또 모든 뭐 계층 간의 그 불화가 하나가 되는 그런 복음을 듣고 말이죠. 그리고 어, 어떤 죄이라도 죄삼에 받고 들어올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그 이렇게 막혀 있던 것들이 다 풀리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웃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할때 이제 그 문제를 다 풀어주는 그런 복음의 내용이 되고 그럴 때 저들의 마음이 이제 더 열리게 됐는데 그럴 때 이제 억눌렸던 모든 곳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받았을 것인데 특별한 경우 이제 태아나 중환자들 노인들은 복음이 없이 그 깊으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 안에서 선택받아서 구원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 통상적으로는 복음의 말씀과 성신 강림은 서로 유기적으로. 어 엉매여 있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오순절의 성신 강림이 있을 때는, 저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지키, 저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저들은 그 기다림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했지요. 기도했는데 성신이 왔지 않습니까? 때가 돼서? 근데 예, 저,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의 경우는 그렇고, 지금 이방인들의 경우는 다른 거죠. <웃음> 저들에게는 뭐, 예수 그리토의 약속이 뭐 직접적이 있었던 게 아니고, 구약에 뭐, 예, 미리 예고된 것을 뭐 알고는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겠지만, 그게 이제, 과연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었을 것인데, 그 문제가 이제 그리토 안에서 성신강림으로 이제 다 풀어지게 됐으니까 얼마나 이제, 음, 놀라운 일이 됩니까? <웃음> 아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신강림의 방식을 이전까지의 그 방식을 보면 약속을 믿고 받을 준비를 하면서 기도할 때 성신이 임하였거나 아니면 안수할 때 성신께서 임하셨습니다. 사마리아에 있을 그 사, 사마리아에서는 안수할 때 성신이 임했거든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방인들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또또 또 다른 분파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증거할 때 성신이 내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오순절 사건 때에는 성신 강림을 준비하 하고 기도할 때 내리셨고 사마리아에서 성신이 내릴 때는 어, 사도들이 안수할 때 내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신이 내리신 것입니다. 그 아나니아가 사, 그 사울에게 안수할 때도 저가 그 은혜를 누려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성신께서 강림하시는데 일정한 형식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하다는 거죠 <웃음> 오순절 성신 강림은 구약의 예언과 뭐 예수그리도의약속의 성취라는 점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입니다 물론 아, 무조건 아, 성신께서 뭐 아무때나 아, 되저뭐 향방 없이 막 임하는 건 아닙니다. 정해진 한 가지 규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방인들이에게 복음이 저, 선포될 때 성신이 내렸는데 이 사건은 이방인에게 아주 공식적으로 처음 내리시는 성신이 되십니다. 전통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그 미로 보면 이방인에게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 것은 전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물론 모든 이방인에게 성신이 조건 없이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이 성신이 그 내리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들을 때 성신이 내렸는데, 이들의 마음이 그 이미 이제 고넬료와 함께 그 계층적 사회 속에서 수평적 관계를 맺으면서 의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그런 인간관과 사회상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 그런 토대에서 이제 구속사가 어떻게 더 진전돼서 지금 성신까지 와 있는데 그그 그 일이 이방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사실은 사도를 통해서 듣고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다 받을 때 성신이 임한 거죠. 그러니까 뭐 되나마나 임한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 사도를 통해 자신들과 관련된 주의 뜻이 선포되면 반드시 따르려고 하는 자세가, 아, 자세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주권적인 역사가 있고, 인간이, 인간이 그거를 보고 취하는 태도가 있어요. 그 동전의 양면 같아요.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서 또 새로운 진보, 전진을 이루고자 할때 이제 이게 전체를 비운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미 이제 이 로마 사회 속에서 이제 그 안에서 반사 이익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고넬료도 그랬고 그집 종들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거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 하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심정이 있어요. 그냥 뻣뻣이 앉아 가지고 말이지. 그냥 뭐, 오늘은 무슨 얘기 하나 하고 한번 들어보지, 이런 생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리는 자신의 소리를 다 내려놓고, 그 생명의 소리를 들려고 하는 자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이게 성신의 사역은 개인을 저 부르 부르 저 부르실 때그 복음으로 부르셔가지고 그들이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중생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신의 사역을 중생의 개인의 중생의 사역과 구속사 안에서의 사역을 구분해서 말합니다. 똑똑같 그러면. 송신이 분명히 강림하시는데 이 사람들 속에서도 일이 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받으면 이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만 <웃음>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내 생각, 내 소리를 다 내려놓고 듣나? 저 아니면 내가 살 길이 없다 하는 생각으로 듣나 아니면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들 한쪽에 딱 접어두고 또 한번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지 그러고 한번 뭐 조금 참조할 거 참조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 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들립니다. 저들은 이미 구약 계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그 실천적인 의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방향 완전한 완전성의 방향에 있어서 주님의 마음에 흡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대표적으로 써서 성신 강림의 경험을 할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과 함께 성신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을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면 그 복음을 듣는 이방인에게 성신이 내리시되 아직 저들이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내리셨습니다. 그간의 성신 강림의 일을 보면 보통 세례 받은 자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마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성 성신 저, 저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성신을 주셨는데 여기는 지금 복음을 듣는데 저기 세례도 아직 받기 전인데 성신이 왔어요. 이것을 보면 성신강림에서 주요 핵심은 성신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신님의 초월적인 권위로서 그렇게 일해 가신다는 것이 항상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이라는 굴레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순서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느껴지는 것이지 영원하신 분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신님의 임하심이라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순종하심에 기능적으로 종속되어 주권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중구난방으로 좌충우돌식으로 일해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성신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주권이 항상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3이 성신의 사역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3위 하나님 안에서의 사역. 그 관계 안에서의 사역이 있고요. 그건 독자적이고 혼합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그런 관계 안에서의 사역이 있고 구속 이제 그 안에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 역사 안에서 종속된 사역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속 역사 구속 계시의 역사 안에서 성신께서 일하시는 내용이 쭉 나오죠. 구약에서는 그 개별적으로 성신이 사역을 했죠. 어떤 은사를 줘서 뭐 성막 짓는 은사를 준다든가 이런 개별적으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약에 예고 되죠. 에스겔서 3 6 장이나 예레미야, 뭐 이사야서 보면 또그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속사 안에서 그 성신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토께서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신 뒤에, 이제, 성신의 사역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교회를 위한 사역으로 나타납니다. 성신의 사역은 사실 그거 외에도 이제 크게 가려면 뭐 은혜 안에서의 사역이고 아니면 권능 아래서의 사역이에요. 은혜 왕국 아래서의 사역. 그세 지금 세 가지가 그그 그 안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고요. 그 권능의 사역은 우주를 섭리하시는 사역이에요. 창조하실 때도 같이 하셨죠. 섭리하실 때도 같이 하시고 구속을 그리스도의 구속에도 같이 하셨고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사역에도 같이 하셨고 그 세례를 받을 때도 같이 하셨고 그게, <웃음> 아무튼 이게 그,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은혜왕국을 위한 사역이 있고 또온 이,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사역이 있어요. <웃음>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 아래 종속이 돼서 자기 소리를 내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에 전적으로 복종해서 사셨어요. 아버, 성,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지만 그 동등성을 다 내려놓고 구속사 안에서 선택하고 예정된 일들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전적으로 순종의 삶을 사셨죠. 그리고 예수 그리도는 성신의 사역을 침범하지 않았어요. 성신의 사역에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사역도 다 완성했어요. 그리고 높이 되신 다음에는 약속하신 성신을 보내셔서 그 성신이 사역을 하시는 거죠. 이무엘일의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자서 있게 아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의적절하게 이제 성신께서 임하시는 까닭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하신 까닭 먼저 구속사적인 면에서 성신께서 임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상고하겠습니다. 구속사 안에서 성신 강림의 약속은 종말의 때에 새시대의 도래를 그 확인하는 일로서 주어졌습니다. 요엘서 2장 후반부에 이게 나타나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사에서 59장 21절 또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에 이런 것들이 예고됐는데 <웃음> 이것이 아주 요엘서에는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 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니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의 그 점차 구약의 후반부에 들어가면서 선지자들이 종말을 내다볼 때한 정점으로 어, 내다보고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심판하시는 날이 어느 한 날에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 음. 여겨졌습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을 보면 참조해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그날에 메시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전한 통치를 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아래 하나님의 백성은 안식을 누리고 또한 국제적인 평화와 공의가 도래할 것이며 자연계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11장이나 또 미가서 4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행위로 종말의 날이 시작됐으며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 종말의 날이 시작됐다고 하는 것이 나왔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요한복음 5장, 8, 5장 28절 이 29절 또 6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기적적인 사역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입증하시면서 아직은 완성된 것이 아님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주로서의 삶을 다 마쳐가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보혜자 성신을 보내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신께서 오셔서 그리토에 다시 오셔서 그 완성의 날까지의 기간 동안에 교회에게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4장 이하 16절에, 16장에 나와 있고요그동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신님의 오심은 구속사적으로 보면 종말론적인 성취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 다른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만 보기도 합니다. 구속사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다 부활도 있기 전에 그 죽음도 있기 전에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런 것 가지고 이제 아 오순절 성신 강림은 구속사안에 포함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신 강림을 경험하고 성신 강림을 경험하고 설교할 때 보면 그 부활과 성신 강림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걸 다 연계해서, 그러니까 구속사가 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하그 지금까지 끝이 아니에요.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속사하고 구원의 서정하고 같이 이제 에 맞물려서 얘기를 하는데, 에 우리가 이제 그건 좀 복잡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만밀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종말의 약속한 때 성신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가에 대한 제 일의 대표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둡고 배교의 상태가 난무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속 역사적인 사건을 성취하시면서 당신의 작정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이시는 역사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로 세례를 줄 거라 그래도. <웃음> 그것이 이제 어, <웃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연표에둔 건데, 그 이제 그것을 사실은 성신의 사역까지 다 포괄해서 말씀하게 한 거죠, 사실은. <웃음> 성신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웃음> 사역을 그대로. 이제, 믿는 자 가운데 이루시는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신이 오시는 것은, 이제, 그거, 성신이 오신 게 오순절 날로 끝난 거냐? 아니면 계속 반복되는 거냐?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오순절 주의자들하고 싸움이 있고, 같은 개혁주의 권내에서도 그것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성신론을 보면 이제 오순절날 온 것이 구속사 안에서 예고된 일의 성취이고 그 이제 여기 사마리아에서 성신 강림하고 또 여기 고넬류 이방인에게 강림하고 또 나중에 식구장에 가보면 에베소 어, 그 지역에서도 성신이 또 강림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할때 이미 오신 그 성신님의 그 효과를 계속 반복해서 그 결과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다시 그것이 오순절이 반복되어야만 하겠다. 그, 그것이 아니고요. 똑같은 사건이 반복, 반복될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구속사 안에서 아주 특별한 사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웃음> 뒤에 보면 이제 제가 어떤 견해를 따르고 이런 강설을 하는지 나오는데 오늘 이걸 다할수 있을지는 있을, 못할 것 같습니다. <웃음> 아무튼 성신 강림은 그 종말의 때에 교회 공동체적으로 주어진 선물이 된 것입니다. 그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부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힘있게 존재하는 것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고 그저 성신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인을 치는 그런 사건으로 성신이 온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웃음> 믿지도 않는데, 믿지도 않는데 성신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믿을, 믿은 후에 성신이 오시는 거죠. 그리토의 기업을 상속받은 자들로서 그 보증이 되는 성신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아직 연약에 쌓여 있어서 필연적으로 투쟁을 체험해가는 자들에게 확증이 주어지며 위로가 주어지고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웃음> 그리토께서 이룬 모든 구속역사,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을 건져내 가지고 이제 그 부르심에서부터 영화로운 일까지 다 이루시는 그 성신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어그 믿는 자들을 인치신다. 그게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법정적인 문서. 예,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것을 성신께서 동, 도장을 쾅 찍는 일을 성신 강림으로 하신 거예요. 부인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어, 부활하셔가지고 아 이게 그냥 죽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다시 살수 있다는 소망을 주셨는데 이제 그렇지만.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전투를 해야 되고 그또도 충만한데 그 완성의 단계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럴, 그런 걸그 내가 그 그것에 힘을 얻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성신 강림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신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의 이름. 우리,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듣고 말씀과 성신으로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누려가고 구원이 완성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 믿, 믿긴 믿는데 성신이 내 안에 있나? 이거를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인을 친 사, 객관적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걸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게 되고 이제 죄사함의 은총을 알고 화평의 복음을 알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알아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는 성신을 이제 다시 와 달라고 재촉해서 받아가지고 그때서야 내가 그걸 확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이퍼 칼빈인스트리들이라고 그걸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미 이제 다 3위 하나님께서 그 성신의 능력으로 다 영화롭게 해주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책임을 하나도 안하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영화롭게 다 해줬다. 하늘에 이미 앉혀, 앉혀놓으셨다. 그걸로 끝이다 나의 구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의 책임을 빼, 빼버리고 여기에서 전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걸 빼버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사실. 하나님이 분명히 법정적으로 그 성신으로 그 일을 다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다 순종하시고, 성신께서 그을 인을 치셨지만, 그 그것이 오늘 믿는 자 안에 성신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성신이 부어 주심으로 이미 오신 것이지만, 우리 이미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때, 이미 성신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신을 따라서 믿음을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그럴 때 이제 우리는 확신있고 능력있게 살아가는. 아주 능력있게. 아, 내가 믿긴 믿는데 아직 권능이 없어. 내가 기도원에 가서 좀 뭐, 금지 기도를 해도 하고 권능을, 불을 받아서 뭐좀 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참, 그 하나님의 구속사를 무시하는 행태예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 그것을 그 말씀과 성신으로 충만하게 인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여전히 세상 언절에서 빌빌대고 육신의 그냥 그냥 육신의 요구대로 꺾여 버리고 말. 사단은 유혹하면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근본적으로 그첫 단추를 잘못 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 믿음과 성신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과 성신의 관계는 아주 이게딱 붙어 있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음. 그러니까 연약에 쌓여 있는 자들에게 확증을 주어주고, 위로가 주어지고, 안식을 주어주고. 결코 뭐 죽음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러지 않아요. 그, 저기, 무디하고 같이, 그, 저기, 사역을 했던 변호사가 있는데, 스파포드라고 하는 그 사람은 큰아들 죽고, 또 그, 그 상처 때문에 그 밑에 딸이 내딛고 아내가 있는데, 그, 저, 미국 사람인데, 영국으로, 그, 잠시, 그, 저 그일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쉬려고 영국으로 가려고 했는데, 자기에게 마침 무슨 일이 당해가지고, 자기는 못 가고 딸 냅하고 아내만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또, 이게 영국의 철선을 만나가지고, 그게 대서양에서 그냥 가라앉아서, 겨우 아내가 혼자 살았어요. 아내가 혼자 아내가 혼자, 고달레이다 주고. 그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그 양반이 그 다시 이제 한달 뒤에 아내를 데리러 왔고 다시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그 딸이 침몰했던 그 해역을 지나면서 그 굉장한 그그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특히 주일을 한다고 여태까지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나에게 어째 이런 일이 있는가 탄식이 되고 또 그런 속에 이제 주님의 그 소리를 음성을 들으면서 그가 그 내용은 평안해라고 하는 그런 찬송을 작곡하게 됩니다. 그 그런 느낌을 받아가죠. 이게 그 그런 것이 이게 우리가 진짜 다알수 없는 이지만 주님이 주신 평화는요 죽음을 뛰어넘는 내 가족의 아픔 뭐 모든 슬픔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벌벌 무서워가지고 할 일도 못 하고 이 겨우 그 세상 정부가 우리에게 해주는 게 뭡니까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려고 하고 우리 목숨을 길게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다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의 정부에 속한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그걸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성신으로 우리가 그런 인침을 받았어요. 아주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 분들이 와서 그렇게 사역을 한 거잖아요. 우리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할 때 와서 뭐 큰 아들 죽고 작은 아들 죽고 아내 죽고 그럴 때도 뭐 예수님이 누우신가를 분명히 고백할 하는 그런 민노아 선교사라고 밀러 선교사라고 충청북도 최초의 선교사인데 그분이 그런 일을 당했 그런데도 후라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삼십 몇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개혁복음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 약간 복음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선교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조선의 영혼들을 사랑해서 와서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일을 했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똥똥거리고 살수 있는 사람들이. 그다 뛰어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 체험을, 사실 요거 성신 강림의 체험을 하기 전에 이 사람들도 그 로마의 그 계층적 사회 속에서 노예하고 여자 아이들은 사람 취급 못 받던 시절이거든요. 완전히 상품으로 취급, 물품으로 취급했던 시절이에요. 노예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도 서로 모든 걸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았던 거 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들이 더 사도를 통해서 성, 구속사의 내용을 더 알고자 했을 때 성신이 임한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 사건이고. 참, 교회 분자들에게 개인적으로도 또 의미가 있는 건데, 개별적으로 그리토의 삶에, 그리도인의 삶의 특징이 나타나는 사건이 되는 거다 회계를 이루어 믿음으로 칭의를 받고 그리토와 하나가 돼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성을 발휘하는 어, 그리고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신 강림의 사건이 된. 나하고 관계가 먼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기생충처럼 살 생각하면 버러지처럼. 김홍준 목사님 그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서 그 귀, 하나님 나라의 귀족들이 세상에서 버러지처럼 거렁뱅이처럼 살아간다. 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옷은 남루하게 입고 뭐다 죽게 되어도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구를 그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저기 파선 만나 가지고 침몰하는 배와 같아요. 이 지구가. 그리고 이, 이 친모라는 배 속에서 우리는,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전해야죠. 그 성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로서 그렇게 자유의 복음, 평안의 복음, 화평의 복음. 그래 사명도 감당하는 거지. 이제 시작을 뭐, 몇, 몇십 년을 믿어도 말이지. 그게, 게뭔지를 모르고. 맨날 자기 소리 내려고 하고. 교회는 자기 소리 내는 데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소리가 왕성하게 나타나는 복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나타나요. 내가 그 특별한 역할을 받았다. 내가 무슨 신적 권위를 받았다. 자기 소리를 내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 교회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소리를. 이구동성으로 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회, 이 교회 사회에요. 음. 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신님의 역사.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성신 세례에 대해서 바빙크의 입장을 또, 성, 구원론 성신세례에 대해서 다시 조금 살펴봤는데 바빙크도 화란 개혁 개혁 교의학선 그 바빙크 그 바빙크도 구원론은 성, 성신론으로 국한할 수 없다 그랬어요. 삼위 하나님의 그, 그 그것과 관련해서 그리고 종말과가지까지 구원론을 다 봐야 된다고. 바빙크가 그런 한 내용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사실. 88년도에 나온 책자를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뭐, 확인해, 안 봐가요. 그러니까 구원을 아는 사람은요, 이 시작과 끝을 아는 사람. 역사관이 확실하고,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으로 자기의 정체가 얼마나 뛰어난 존재인가. 예? 네? 자기 소리를 낼수 있는 그런 그런 그런 존재가 아니고요. 오직 삼위 하나님의 소리만 낼 그런 존재가. 성신의 사역이 개별적으로 임하는 것도 다 개인적인 유익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유익, 또 이웃의 유익 이것이에요. 그냥 고작 자기 인생 행복 희노애락, 오욕, 칠정을 채워주는 그런 도우미로서의 하나님을 찾으면 안되죠. 그건그리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 영원전부터 있었고 역사 속에서 아주 순차적으로 있었고 그 때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고 성신이 그 일을 그 오랜 역사의 일을 믿는 자 가운데서 이루시는데 그걸 누려가는 자들이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확실한 역사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성신이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렸던 그 성신의 그, 그 효과, 그 성신과 동일하다는 것을 그 동일한 효과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방인의 성신 강림 사건으로 있는 건데 이 다시 온게 아니냐? 음. 이 이방인에게 주어진 성신강림의 의미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신강림에 대해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해볼게 있는데 그것은 성신강림으로 차별 없이 언약백성으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나라라고 하는 국한된 영역에 있어서 거기에 규칙에 따라 종속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신강림 이후 그것이 공식적으로 보편성을 띄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11장에 보면 그그 할래 그 받은 자들이 무할래자들한테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따지고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웃음> 이전에는 무조건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와서 거기 종속되어야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성신이 내려짐으로써 그 외형적인 굴레가 다벗어지게된 것입니다. 이, 이제 저들도 언약 백성으로 영의 은사를 받아 그 책무를 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이것의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고넬료 과정에 이만 성신의 사건이 되는 것이다. 네, 성신께서 오신 일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